어떻게 이런 비즈니스를 하게 되셨나 아니면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되셨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어, 하시고 저도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런 질문들 덕에 저희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제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왔는지를 돌이켜보면 어, 정말 많은 리스크들을 직면하고 그거를 감내하고 그런 결정들을 해왔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리스크가 없고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의 영역이라면 저희가 아닌 더 크고 자본이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일 수밖에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저희도 그렇고 스타트업들이 하는 많은 비즈니스들이 여러 가지 리스크와 위험들을 직면하고 감수해야만 하는 운명의 처에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어떤 위험을 감내하고 과감한 결정만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결정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결정을 했으나 그 결정에 따르는 여러 액션 플랜들은 무조건적으로 리스크를 감내하고 피해가고만 했던 것은 아니고 매우 전략적이고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했던 것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저희 회사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은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매우 전략적이고 보수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회사가 처음 비즈니스 처음 저희 서비스를 시작했던 이야기들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가 처음 마이돌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됐던 건 처음부터 팬들에 대한 뭐 팬들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시작했던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어, 스마트폰 잠금화면에 여러가지 컨텐츠를 넣을 수 없을까 하는 고민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스마트폰 잠금화면에 여러가지 뉴스나 블로그 컨텐츠들을 볼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 것이 저희 회사의 첫 번째 어,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고 어, 저희가 만들고 싶었던 두 번째 아이템이 현재 마이돌 서비스의 전신이 되었던 서비스였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말을 걸어주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였는데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저희가 엔터테인먼트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잘 알았던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저희 구성원들은 평균 나이가 26 정도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잘 알아서 그런 위험들을 잘 알아서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떤 시장에서의 니즈가 있고 어떤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 어떤 것들을 잘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시작했던 것이 마이돌의 시작이었어요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철없고 뭐랄까 막연하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어, 그때는 그 어떤 리스크 그러니까 엔터페인먼트 산업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자본도 많지 않았고 인맥도 많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 사업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이돌은 하루만에 기획하고 하루만에 개발하고 그 다음날 베타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돌은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하루에 3만 명씩 5만 명씩 다운받는 서비스가 될수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서 저보고 다시 마이더를 만들 시절로 돌아가서 그걸 하겠냐고 물어본다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리스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되게 과감하게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정말 과감하게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고 성장시켜가는 과정들이 모두 다 그렇게 과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과감하게 했지만 그걸 해나가는 액션 플랜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보수적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팬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바이럴도 많이 일어나고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바이럴 루프를 통해서 유저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음과 동시에 팬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잘못 건들면 정말 빠르게도 추락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팬들을 만났고 그 팬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되게 예민해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액션 플랜에 항상 전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과감했지만 그 과정은 되게 많은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나간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팬들은 저희에게 아이 사람들은 되게 우리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열심히 노력해서 파악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졌고그 과정에서 그 팬내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팬페이지 운영자들이나 관리자들이 저희의 편을 많이 들어주게 됐죠. 이렇게 저희는 처음 시작은 과감했으나 그 사이에 어, 해나가는 여러 가지 작은 결정들, 액션 플랜들은 정말 고객들을 많이 만나보고 고객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최대한 안할수 있도록 하는 보수적인 결정을 해나가는 게 마이돌의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연예기획사와 일을 하는 과정도 상당히 많은 리스크를 감내하고 또 동시에 보수적인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었는데요 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처음 아이돌은 팬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만 고민하면 사실은 됐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저희의 비즈니스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예기획사들과 일을 할수 있어야 했고 저희가 잘 모르는 이 연예기획사들과의 관계 혹은 비즈니스의 방식 혹은 연예기획사들이 원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두 번째 결정, 큰 결정을 해야만 하는 계기가 있었던 거죠 그때 저희 내부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있는 팬들 사이드만 그냥 잘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우리가 돈도 많지 않은데 과연 이것까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리스크를 어, 많이 내세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감하게 결정했던 것은 이거 안하면 절대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마이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연예기획사와 비즈니스 모드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결정만은 정말 모든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과감하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했던 액션 플랜들은 이것만큼은 과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저희가 팬들과 많이 만나서 그들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학습해 온 역사처럼 연예기획사들을 만나는 것도 똑같은 보수적이고 전략적인 과정을 거쳤는데요 예컨대 연예기획사들을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규모로 카테고리어를 나눴고 큰 규모, 중간 규모, 작은 규모의 연예기획사들을 모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큰 규모의 연예기획사들은 이런 고민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중간규모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구나 어 작은 규모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만나 뵈면서 파악을 했었고요 그렇게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아 우리가 이 시장에 진입할 때 어떤 거는 조심해야 되고 어떤 거는 어 과감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학습해 나가는 시간을 꼭 거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덕트를 만들 때도 되게 짧게 짧게 테스트 버전들을 만들어내 나가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테스트 버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서 유저들을 유저들과 을유저들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통해서 정식 버전까지 어떻게 하면 더 괜찮은 프로덕트와 팬들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혹은 팬들이 싫어하지 않은 형태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안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오래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연예기획사와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만은 굉장히 과감하고 리스크를 감수했지만 이걸 결정한 이후에 해나가는 여러 과정은 아주 보수적이면서 전략적이고 꼼꼼한 어떤 결정의 과정을 거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무조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과감한 결정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아무리 리스크가 존재하고 이 많은 리스크들을 해나가는 것이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이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의사결정은 과감하게 하되 그걸 해나가는 과정마저도 과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결정은 이렇게 과감하게 했지만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이번에 자원을 얼마나 투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 우리 고객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많이 학습하고 고민하고 평가해보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번 주제가 어 성공 사례로 알아보는 위험 감수성이지만 무조건적인 위험 감수성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위험 감수성과 함께 꼼꼼하고 전략적이고 보수적인 실행 과정도 필요하다는 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창업자분들이나 대표님들이 겪을 앞으로의 정말 많은 문제들과 리스크들이 있으시겠지만 결정은 과감하게 하되 시행착오들은 아주 보수적이고 전략적으로 할수 있는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성공 사회로 알아보는 위험 감수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